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웃사촌 스튜디오 세븐에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세븐의 김현승 감독님 모시고 오늘 저희 유튜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세븐의 김현승입니다 제가 프로듀서 DK 채널에 나와서 그 다이나마이트 리뷰했을 때 그때 썼던 그 SM7B 마이크 실제 그 녹음실에서 사용 중인 마이크를 제가 빌려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스튜디오 세븐입니다 와 <웃음> 네. 사실 되게 경력 오래되고 이제 훌륭한 감독님이신데 오늘 주제는 말씀 안 드렸는데 먹었죠? <웃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메탈 엔지니어가 추천하는 아이돌 레퍼런스 에? 이게 뭐야? <웃음> 아이돌 명반 <웃음> 아, 아이돌 명반? 아이돌 좋아하시잖아요 예, 좋아하죠 네, 여기 또이 스튜디오 세븐이 메탈의 성질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니, 그래요? <웃음> 그러니까 저... 아이돌 음악도 이제 좀 듣는다. 아 이미지 탈필요해서 형님 이미지 탈. 필요해서 형님 아 네. 이미지 대파. 아. 메탈 그만 하셔야 돼. <웃음> 아니 메탈 좋은데. 네, 네. 아 저는 사실 다 잘해요. <웃음> 다 잘하는데 일이 메탈이 많이 들어올 뿐이야. 왜까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댄스 막 좋아하거든요. 아 댄스. 네 그럼요. EDM, EDM 아이돌, K-pop, K-pop. 예. Yeah. 왜안 들어올까요? <웃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용 <웃음> 게 있기 때문에. <웃음> 아, 네. 원래 또 밴드 출신이시잖아요. 예. Yeah. 밴드 오래 했었죠. 네. 네. Yeah. 뭐 밴드에 대한 어어 역사? 예. 뭐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세븐 마일 비치라고. 네. 예. Yeah. 밴드 꽤 오래 했었고요. 네. 뭐 어. 지금은 없어졌죠.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 거기 숨은 곳으로 돼서 뭐 공연도 했었고 네네. 이제 이것저것 뭐 OST도 했었고 네네. 예. 근데 뭐 밴드가 들었습니다. 메탈 밴드. <웃음> 아니요. 아이 그 그러니까 예. 헤비한 음악이긴 했어요. <웃음> 헤비한 음악이긴 했는데 제가 기타 보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이 좀 많이 쪄서 그때보다 네. 한 30kg 쪘는데. 메탈밴드 아니었다 나는 메탈이 네. 아니었다 네 그러면은 k p o 과 댄스 관련한 기억들 <웃음> 그와 관련된 경력들 포트폴리오 어... 에? <웃음> 네. 그러네요 네. 네 아... 저는 근데 사실 그러네요 당분간 메탈을 <웃음> 네. 더 하시는 <웃음> 거...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밴드 음악을 좋아하긴 합니다 토크부터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즐겁습니다. 네, 예. 당분간 메탈의 성향으로 맛집이로. 매날 맛집. 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댄스 음악. 아 저는 네. 사실 BTS 되게 좋아. 아, BTS. 네. 네. 네. 음악도 좋고 네. 그 다음에 가사 메시지도 음. 좋고 네. 그 다음에 아미에 대한 그 BTS 사랑이 느껴서 아. 그것도. 그 다음에 사운드 좋고요. 아, 사운드는 진짜 괜찮죠. o k e r Sound of j o k e 아 Sound of Joker. s o u n 라 of Joker. Sound 요 f j o 이 e r Sound of Joker. Sound of j o k e 아 Sound of j o k 요 r s o u <웃음> 에이 <웃음> 트와이스 비공개 쇼케이스 때 받아보면 돼우리도위니다 <웃음> <웃음> <없이다>. 이야 <웃음> <웃음> 아, 그래. 아 예. 부끄럽네요 u s BTS e n f i 되게 좋아하시고 그 다음 추천물�うん Cant 그게 잘안 들으시죠? 그러네요. <웃음> 네. 안 들어 <웃음> 안 들어서 안 들어올까요, 일이 그럼 또아할곡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이리 들어오지? <웃음> 맨날 맨날 기다리고 지금 와 이러는데 케이팝이 왜 들어와요,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스피커 튜닝하실 때 네. 보통 들으시는 레퍼런스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네요. <웃음> 오늘도 사실 이수벤주니어 믹스룸에 가서 이제 모니터 스피커가 새로 왔길래 들어갔는데 브레이킹 벤자민이었죠? <웃음> <웃음> 네, 그러네요 네, 앞으로도 쭉메탈 맛집으로 <웃음> 번창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스튜디오 세븐에 놀러온 김에 사실은 앞에 무슨 제품 리뷰할 게 있어서 리뷰하고 좀 남는 시간에 이렇게 김현승 감독님과 조금 허심탄회한 얘기 허심탄회 <웃음> 이렇게 몰아가는 거지? <웃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 트와이스 이런 거아 <웃음> <야>, 트와이스는 <웃음> 네, 그렇죠. 사랑 네, 네. 아무 말 방송 <웃음> 이렇게 제... 나가도 돼요? 뭐 어때 유튜브들? <웃음> 기획사 여러분 저 아이돌 음악 잘합니다 아이돌 기획사분들 중에서 혹시나, 혹시나, 정말 혹시나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웃음> 네, 스튜디오 세븐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막말방송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려고 구성했다가 저희들끼리 그냥 막 노는 그런 방송이 돼버렸는데 네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을 열고 그냥 시청해 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구요 저희와 함께해주신 김현승 감독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꼭 K-POP에 입봉하시기를 <웃음> <웃음>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비였습니다 아너 진짜 아메탈이 송지 자꾸 근데 아아메탈이 송지